안녕하세요 제시기타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케일을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스케일에서 얻어지는 코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가 되는 3항우, 트라이어드인데요 다이아토닉 코드 중에 첫 번째 코드, 메이저 코드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C 코드부터 찾아보실 텐데요. C 코드 중에 도, 에, 이, 하, 소, 나, 시, 도이 스케일에서 음 하나씩 건너뛰면은 메이저 코드가 됩니다. 찾아보실까요? 도 레 건너뛰고 미파 건너뛰고 솔 이것이 바로 삼화음 트라이어드입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코드 삼화음을 핑거보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실까요? C 코드 이런 건데요. 반 키우기에는 그대로 손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D, D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샵 E 프레시입니다. 자그 다음에 E 메이저 그 다음에 F 메이저 그 다음에 F 샵그 다음에 G 메이저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G 샵 A 플랫입니다. 그 다음에 A 메이저. C프렛메이저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메이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메이저 제자리로 왔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3연음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연주해보겠습니다. 처음 코드 C 자 이번에는 빠른 템포로 한번 가실까요? 음씩 상행되거나, 한음씩 하행되거나, 반음씩 상행되거나, 반음씩 하행되거나 또는 4도 진행, 또는 단삼도 또는 장삼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코드가 튀어나와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키우,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즉흥연주에서는 어떤 코드가 나왔을 때 좋은 아이디어를 바로 이 손으로 연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분, 20분 정도는 코드튼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도 진행으로 되는 메이저 코드를 여러분과 찾아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스윙으로 한번 연주해 보실까요?